자, 이번 시간에는 where is라고 하는 명령의 사용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where is라는 명령은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찾아주는데 그 파일은 실행 파일인 어... 거예요 실행 파일을 찾아주는 명령어가 where is입니다. 어디에 있냐는 뜻이죠. where is ls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경로를 찾아주는데 그 중에서 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빈 밑에 l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검색한 ls라는 저 명령어가 저 프로그램이 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있는 이 주소는 이 경로는 뭐냐면 ls라는 명령어에서 여러분이 man ls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 컨텐트, 즉 매뉴얼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whereis rm 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rm 이라는 명령어는 이 디렉토리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where is라는 명령어의 사용설명서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어... 여기 있는 부분 where is locate the binary 즉, 실행 파일과 소스와 매뉴얼 파일을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이 지정한 명령어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에 해당되는 어, 실행 파일 소스 매뉴얼을 찾아줍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때에 어,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전체를 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뒤지냐면 $path. 어, 또 달라맨 패스라는 것을 뒤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달라 패스라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화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q 버튼을 누르면 돼요. q라고 누르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ls라고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제가 ls라는 명령어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디렉토리에는 ls라고 하는 명령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ls는 어디에 있, 있나요? 바로 bin 밑에 ls라는 디렉토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서건, 어느 디렉토리에서건 ls라고 입력하면 이 명령이 실행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p a 라고 하는 이 변수에 있습니다. 자, 저 p a 라고 하는 것은 변수고 변수에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 데이터를 여러분이 화면에 출력하고 싶으면 echo p a 라고 하시면 p a 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데이터들이 echo를 통해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즉, 제가 지금 선택한 정보가 p a 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정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보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콜론을 통해서 정보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은 뭐죠?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 패스라고 하는 변수를 여러분이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죠? 이 패스라는 변수는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면 예, 리눅스에서 어, 또는 유닉스 계열에서 이 패스라는 변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패스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겨 있는 값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 여러분이 여기서 l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운영체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패스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이 디렉토리들을 검색해서 그 디렉토리에 ls라고 하는 이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차례대로 뒤지는 거죠. 그래서 어 ls라는 명령어가 발견되면 그 명령어를 실행하는 겁니다. 즉, ls는 유저 밑에 빈 밑에, lsbin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여기 있는 걸쭉 실행을 시키다가 쭉 검색을 하다가 예. 여기 있는 이 빈이라고 하는 경로 밑에 ls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ls를 실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패스 값은 여러분이 변경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패스 값을 변경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지정한, 여러분이 원하는 디렉토리에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 역시도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실행 파일의 위치를 찾는 방법 그리고 어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그 명령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음 지정해서 여러분이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그 명령의 전체 경로를 적지 않아도 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 이 패스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런 변수는 어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이 만든 변수가 아니죠. 이런 변수를 환경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